예, 안녕하십니까 어, 제 동강을 구입해서 이제 공부하고 있는 독자분께서 특정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멘스 NX 드로잉에서 특정 바디만 뷰에 표시할 수 없는지 질문 하셨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질문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NX10 드래프팅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데 카티아의 파트 모델링에서처럼 파트 바디에 새로운 바디를 추가하고 그렇죠 어, 특정 바디만 이렇게 드로잉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 피처는 아니죠. 네, 특정 바디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어 지멘스 NX 스도 특정 바디만 뷰에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기능을 설명드릴 겁니다. 일단 뷰를 내린 다음에 뷰에서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뷰 디펜던트 에디트에 들어오셔 가지고 첫 번째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뭐 바디를 없애는 거죠. 안 보이게 하는 겁니다. 다시 안 보이게 한 거를 다시 보기 하고 싶으면 이걸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건 이제 점선으로 바꾸는 거고요 선 스타일을 바꾸는 거고 요건 해칭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해칭 보다는 쉐이딩이죠 쉐이딩 스타일을 바꾸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한 거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어요 화면은 지금 nx12 버전을 캡처한화면이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nx1899 버전이 되겠습니다 조금 색깔이 틀린 것 뿐이지 전체적인 기능은 동일합니다 자뉴 들어오셔가지고 모델에서 새로운 모델 하나 만들죠. 자, 스케치, xy면 잡고요. 뭐 간단하게 사각형 하나, 그 다음에 원 하나, 그 다음에 뭐 다각형 하나 그릴까요? 이런 식으로요. 자, 빨리 나오죠 음, 우클릭, 피니시 스케치 또는 이거 누르셔야 되겠죠. 단축키 Ctrl Q니까요. 그다음에 X, 익스루드죠 자, 높이 한50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를 안에 집어넣어버릴까요?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지금 바디가 몇개 있죠? 세개 있죠? 프레임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 떤 프레임은 요렇게 하나의 단일 명령으로 덩어리가 세개 생겨도 하나의 바디로 인식하는 프레임도 있고, 떨어져 있으면 개별 바디로 이렇게 인식하는 프레임도 있습니다. nx는 어떨까요? 솔리드바디 해보면 되겠죠 솔리드바디 한 다음에 갖다 대보시면 이게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솔리드바디 여기는 표시 안되지만 뭐 솔리드웍스 같은 경우는 이게 표시되죠 솔리드바디 3개 있다 이렇게 표시되는데 어, 내부적으로 솔리드바디가 지금 3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장을 먼저 하고요 바타하면 에서는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뉴 드로잉으로 들어오죠 뭐 A2 정도로 쓰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베이스 뷰를 하나 내려보죠. 기본적으로 바로 베이스 뷰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자, 창 닫고요. 베이스 뷰 내리면서 이거 바디 세개 중에서 하나만 또는 두 개만 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 그런 기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음... 없죠? 자 일단은요. 네, 클로즈 하시고 베이스 뷰를 하나 내리시기 바랍니다. 클릭 클로즈 하죠? 자 이렇게 내린 다음에 저는 이 바디만 이제 안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럴때는 이뷰 있죠 뷰에서 우클릭 뷰 디펜던트 에이트 들어오셔 가지고 요겁니다 이레이즈 오브젝트 오브젝트를 지우는 거죠 그렇죠? 선택하시고요 저는 바디 단위로 하고 싶으니까 요 필터에서 솔리드 바디 오케이 OK 하시고 그 다음에 바디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면 됩니다 물론 여러개를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오케이 오케이 okay 하면 어떻습니까? 숨겨진 거죠? 이거는 뭐 센터 라인이니까 지우고 싶으면 딜리트 하시면 되겠죠? 자, 다시 보이게 하고 싶어요. 똑같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와서 이번엔 밑에 있는 거 있죠? 딜리트 데이터 지운 거를 편집하는 겁니다. 자, 이거 누르시고, 그러면 이제 보이죠? 숨겨놓은 게 보일 겁니다. 그렇죠? 다시 여기에 솔리드 바디를 해 놓으시고요. 네, 선택하고, 아, 선택을 할까요? 선택하고, 오케이. 오케이 하면 다시 보이게 될 겁니다. 간단하죠?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감추고 싶으면 이겁니다. 그렇죠? 필터를 될수 있으면 바디 단위로, 어, 하고 싶으니까 솔리드 바디 하셔가지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다시 보이게 하고 싶으면 이건 누르시고요. 그렇죠? 솔리드 바디만 해놓으시고, 이, 자, 찍고 찍고, 오케이 하면 다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선 스타일을 바꿔볼까요? 요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활성화됩니다. 선의 색깔, 저는 뭐, 어, 분홍색으로 해보죠. 라인 스타일, 점선 해보죠. 위더스, 뭐, 한 0.13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죠? 오케이 누르면 되나요? 아무것도 아니나죠? 대상을 선택해 줘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예, 선택하고요. 분홍색,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걸 할까요? 예, 선굵기 0.13 한 다음에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어, 어플라이 하면, 선택하게 뜨겠죠? 오케이 누르지 마시고, 어플라이 하십시오 찍고요. 여기서는 바디는 없죠? 그래서 뭐 커버 엣지, 페이스, 포인트 다 보입니다. 자, 모든 걸다 하죠? 이렇게 범위 잡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시계 모양이 뜨면 업데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데이트 하시고요. 어? 색깔이 안 보이는데요? 왜? 모노크롬이 체크되어 있어서 습니다 해제하면 컬러로 보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시 원래대로 하고 싶으면 다시 들어와서 요거를 점선을 실선으로 바꾸는거죠. 찍고 다 잡혀있겠죠. 자선택하시고요 오케이 한 다음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바디 단위로 여러분이 특정 바디만 표시한다든지 그런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뷰 디펜던트 에디트 기능이었습니다. 예 참고하셔가지고 도면치 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